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게 될 것은요 바로 이런 아주 3D 느낌의 글씨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일러스트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서 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글씨들보다도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곳저곳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꼭 파워포인트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왕에 배우시는 거 한번 재밌게 배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유튜브 목표를 정해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도 키워주고요 자 글꼴을 이렇게 키웠는데 문제는 이 글꼴을 그대로 쓰게 되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두꺼운 글꼴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두꺼운 글꼴 중에 하나인 티몬 몬소리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몬 몬소리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에 있네요 자, 티몬 몬소리체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굵은 글꼴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굵은 글꼴로 해주셔야지만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기울임꼴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줄게요 기울임꼴을 적용해 주었더니 이렇게 글꼴이 살짝 기울여졌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텍스트 서식,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에 가시면 텍스트 효과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3차원 서식과 그리고 3차원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3차원 서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의 색상을 살짝 회색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색상을 빨간색 정해라도 살짝 이런 색깔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3차원 서식에서 깊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색상을 마음껏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검정색을 눌러 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뜨죠? 자 일단 크기를 한... 120 정도로 해볼게요.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자, 이것을 이제 3차원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방금 전에 했었던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 X축 회전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해볼게요. 이렇게. 오! 뭔가 나오죠? 한번더 해볼게요. 점점 나오죠? 자, 뒤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이 바로 이렇게 블럭 같은 느낌처럼 뭔가 채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Y축으로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와우 신기하죠? 딱세 번만 눌렀습니다 뭐 눌렀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축 회전 오른쪽으로 한번두번 번. 10도 Y회전 355도 했더니 딱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텍스트 상자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더 응용해서 만들어 보게 된다면 자 여기서 엔터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조금씩 띄워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느낌있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에 원도형을 집어넣을 건데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원도형을 삽입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 살짝 회색으로 해주시고 이 도형의 옵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3차원 서식 깊이 검정색 그리고 3차원 회전을 오른쪽 오른쪽 Y 회전 깊이 120 120좀 너무 많죠? 한 30? 네, 30정도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뒤에 있는 원 도형도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3D 효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안에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